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제트 <웃음> 니다 이 자식아 팀편 가능하죠? 네. 가 데니아 오케이. 오 뭐야? 맨유 팀으로다가 딱 야. 야 깔끔한데? 메뉴팀에다가 바라네. 야 b 팀야그래 진짜 되게 깔끔하다. 팀이 루카쿠에다가 꽤 가격대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진짜 되게 이쁜데, 팀이 입다 팔카로 되어가지고. 야 현재 1000... 천... 393억 팀. 와. 야, 급여가 너무 낮은데. 야. 살짝 아, 근데 현재라고 하기에는 시즌이 그냥 되게 이쁘다 그냥. 음. 수비 쪽으로 가셔야 돼요. 수비쪽으로 가실거면은 발안 바꾸고 시즌 바꾸고 그래야될것 같은데 와 완비사카는 윙백치고는 솔직하게 급여가 너무 비싸요 진짜로 만약에 팀 성능적으로 팀 그냥 완전히 짜실거면은 이건 그냥 일단은 되게 이쁜 감성팀이신데 근데 완전히 진짜로 성능적으로 좀 되게 좋게 하실거면은 이거를 좀싹 갈아야 되긴 해요 이제 여기에다가 반데르사를 딱 데려오면서 이제 호날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그런식으로 여기에다 오히려 라이브 포스면사 오는게 더 낫지 않죠 급여가 올라서 거기다가, 이제, 루니부터 시작해서, 난이랑, 호날두 시즌, 천억 있으면은, 호날두 시즌 바꿔도 돼. 호날두 시즌, 거의, 진짜 좋은 것들, 토티 있잖아요, 토티. 토티 쪽으로 바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1유로 산초 근카요? 아니, 근데, 금카로 굳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은카케이 맞춰서 성룡으로 되게 좋게 해도 되긴 하는데 원하시면 산초 사시면 되죠 음 원하신다면은 근데 저는 성룡으로 갈 거면은 추천을 별로 안 드려요 어 산초로 가는 것보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만 좋지 확실히 어우 브루노 페르난데스 나쁘진 않은데요 어 선수가 그렇게 막 안좋다 할 정도는 아닌데 되게 괜찮은데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수비적으로도 솔직히 생각보다 나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호날두랑 그냥 애들 급여 딱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옛날 선수를 별로 안좋아하세요 혹시? 가인님 옛날 선수면은 솔직히 이거 팀 완전 달라질 수 있긴 한데 현재 선수들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아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시면은 솔직히 1300억 이시면은 팀 되게 좋게 짤수 있긴 해요 어. 1300억인데 난이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 루니는 아이콘을 생각하셨다라면 그럴 수 있는데 아이콘 말고도 지금 되게 좋은 애들 많은데 저거면은 메뉴. <웃음>